아, 일하기 싫다. 직장에서 몰래 게임이나 해볼까. 어, 이게 뭔 게임이지? 벽에 다 나오네. 한번 해보지, 뭐. 빌려. 회사 경영 시뮬레이션 깜짝이야. 거짓 보고서를 올린 우수 영업 사원 해고해야 될까? 뭐야, 뭐 게임이 이래. 당신은 어느 제약 마케팅 회사의 CEO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어느 날 영업 관리자로부터 긴급 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A가 고객을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날 만났던 것처럼 날짜를 속여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쌩이야 친해. 이 영업 관리자는 CEO인 당신과 즉시 상의를 하고 싶어합니다. CEO로서 우수 영업 사원인 A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일 그건 모르겠고 귀찮으니 알아서라고 하 한다. 이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음, 알아보자. 일단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아봐야지 않냐? 클릭. 당신의 회사는 윤리적인 태도로 요약이 되는 회사입니다. 윤리적인 제약업계 마케팅 대행사로 포지셔닝하여 성공을 이루게 했기 때문이죠. 영업사원 교육 시에도 윤리적인 태도를 견제한 고객방문은 그래서 늘상 강조되었습니다. 당연히 윤리위반에 관해서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역시 A를 해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1. 해고한다. 2. 해고하지 않는다. 이런 백그라운드면 해고해야지. 클릭. A를 해고하자 당신의 회사는 한바딱 뒤집어졌습니다. 에? A는 고객들과 강력한 유대를 맺고 있었기에 A가 사라지자 고객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죠.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로했습니다 아, 뭐, 그렇게 중요한 애였어? 게다가 주위 동료들도 슬렁이기 시작합니다. A는 늘 다른 직원들을 돕고 멘토가 되어주며 영업 전투 또한 아낌없이 전수해주며 당판이 매우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좋았다고? 아, 근데 왜 그랬냐.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 해고를 철회하시겠습니까? 1. 철회한다. 이, 철회하지 않는다. 3. A가 왜 그랬는지 그래. 얘기라도 들어보자. 왜 그랬나? 얘기나 들어보자. 아 3번 선택. 죄이 너무 많고 목회 달성을 가능하니 음, 보이자 그 누구도 실망시고 싶다는 맘에 방문 날잘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을 만난 건사실입 그래도 물론 그 잘못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이 너무 이야, 건담 없정니아 하고 있잖아. 그래도 애고하시겠습니까? 이제 막애아빠 됐다고? 그래 이 정도면 좀 봐줄만 하지 않냐? 해고하지 말자. 클릭 A를 해고하지 않기로 하자. 당신의 회사는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에? 평소 실적을 속이는 이 목표 달성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라며 윤리 정책을 강조해 온 당신과 임원들이 위선자들로 확인 찍히고 비난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슬슬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와 신뢰라는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눈치 어, 밀게 뭐, 뭐, 중간이 니다차이즈 어쩌시겠습니까? 1. 해고, 2. 해고자, 는 3. 담당자들을 불러. 아씨, 나도 조직한다. 뭐 어쩌라는 거야? 담당자들 불러. 의견 들어보자. 클릭 A가 보고서를 도착한 게 이번에 처음일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회사는 앞으로 A를 신뢰할 수 없을 거야. 로서 평소 강조해온 윤리적 행동을 몸소 실천하셔 시 그래 해고해 주시 바랍니다. 우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 그래야겠지. 글쎄요 잘못된 날짜에 단한번 기재된 고객 명단을 다른 사람들에 주무시었을까요? 그리고 애는 이를 통해 부당한 보수를 얻었다고 난떠났습니까 그저 경고 조치가 당합니다 이것도 많은 말인데. 자결정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해고한다. 이해고하지않는삼 아, 도망친다. 몰라, 나 안에 도망칠래? 아씨오 안에. 이 선택지는 고를 수 없다. 습니어 음. 환장하겠네. 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그래 선택. 마하리사치의 검무사의 조언이 어, 도착하였습니다. 전문가. 사정은 틀었습니다. 매우 곤란하시겠군요 저도한 과거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 그래, 그래서 그때 저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친게로 반년간의 감봉과 재발시 해고는 물론이고 보너스와 퇴직금마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법적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선초한 어. 기존 고객을 끌고 경쟁사에 합류할 것을 대비하여 2년간의 고용계약에 서명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참고 좀하자, 우리도 우리 좀 먹고 살아야지. 더 자세한 솔루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 HBR 2019년 9 10호를 참고하시 아, 바랍 이 게임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뭐야 뭐 게임이 끄지도 못하냐 아직 제말다안 끝났습니다 어허. 물론 A의 사례가 잘못된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윤리성명세의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윤리적 영업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반드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뿐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이지 아, 많은 아, 사람...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우 아, 아. 기빨려 머리 아파 아 그냥 안해 아, A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훨씬 직장이다 당연하지 컴퓨터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그냥, 그냥. 너 지금 회사에서 뭘 자식아